작년 음악대, 작년 음대 저도 경기 외국어 교육 연수원에 신청 요원, 영어가 지금의 연수를 신청을 해서 어, 일주일 동안 합숙을 하면서 이제 수업을 들었습니다. 그래서 그때 어, 주제는 뭐였느냐 하면 AI 시대잖아요. 지금 AI가 영어 선생님들이 할 일까지 다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영어 선생님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. 그냥 사나, 살아남는 거죠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 이런 거를 고민하면서 이제 그런 강의도 듣고 선생님들하고 뭐 토론도 하고 이런 식으로다가 어,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것들을 지금 저는 배웠는데 결론은 그 AI 시대가 오는 걸 우리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어, AI하고 싸울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AI하고 싸우지 말자 우리 대신에 AI의 등에 올라타자 요게 이제 결론이었어요. 었 올라타서 AI를 잘 활용을 해서 수업을 아이들하고 아이들이 그걸 다 이용하면서 하니까 그런 그 아이들하고 같이 나아가면서 하자 하는 그런 거한 가지고요. 또한 가지는 AI는 아직 감정이 사람 같지 않다.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감정, 인상적인 부분들을 잘 터치를 해 나가면서 하면 어, 좋을 것 같다 하는 그런 결론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. 그래서.